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김영남법의 이유로 접대비를 계속 낮추고 있다가 요번에 민주당 쪽에서 접대비를 인상하자 접대비 명칭을 거래 증진비로 바꾸자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계점이 부딪힌 것 같아요 경기가 너무 많이 바닥을 치고 있고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줘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이랑 접대비 인상이랑 솔직히 좀 상반된 법이지만 어느 법이 좋은 건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법이 나왔기 때문에 자영업자들한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장단점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째, 접대비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활동은 더 나아지겠죠. 유난류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접대비를 인상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영업자들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접대비를 유흥업소나 아니면 은 고급 술집이나 고급 레스토랑 가서 쓰게 되면 은 그쪽에 수익이 발생하고 그쪽 종사자들도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일반 자영업자들한테 와서 술을 소비하거나 밥을 먹거나 이렇게 소비가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가 증진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제가 느껴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노년동은 굉장히 고급 음식점 아니 고급 술집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3분의 1도 안 오세요 그 이유를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요즘 에 이렇게 안 오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은 수익이 예전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니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해외적으로도 많이 나가시고 그리고 강남쪽을 벗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법이 통과됐을 때 자영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까요? 클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판단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경기를 느게 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느끼는 경기는 지금 바닥입니다 세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영남법이랑 접대비 증진 이 법이랑 맞물리는 법이에요 어느 부분이 옳고 그러면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느끼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란법 시행하면서 자영업자는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고위층 아니면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중간 부분 밑으로가 3만원 4만원 요 부분을 커트를 해놨기 때문에 소비층이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다시 소비층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접대비 인상법을 또 나왔으니 저는 어느 법이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위해서는 소비를 증진시키고 접대비를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경기가 안 살아나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접대비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면 은 어감 자체 느낌 자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명란법도 똑같습니다 자영업자든 나라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발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느끼고 판단했을 때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바꿔나가는 게 법이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누가 됐든 김명란법이든 적대비증진법이든 어떤 법이 됐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법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